어쩌면 우리는 비만 이부분이는 이거는 뭐 어려운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아주 여러분들이제는 엄청난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 자 여기서 우리는 무엇이 있냐면 이제 다이어트에 실패를 여기 가게 되면 우리가 좀 젊은 사람들이든 몸이 처음부터 이렇게 되인 사람은 이유가 뭐겠나? 무조건 100% 요요다 막가다보면좀 이런 말 해서는 좀 곤란하겠지만 은이 몸이 이렇게 둥근하게 다니는 사람들은 전부 다 100% 여유다살 빼기를 잘못 빼갖고 우리는 전부 다한 거야 그러면 누가 당하게 만들어 줬노 원인은 뭐 그건 병원에서 해준 거지 병원에서 당연히 한 거지 병원에서 왜그살 빼준다 캐나놓고 다부 여유 만들어 갖고 이렇게 만들고 이전는 영원히 빠지지도 못하게 만들어본다 이 말이야 그거는 정말로 어려운 행위에서 단물이 줘야 돼 솔직히 말해서, 그거는 다 물리내야 된다. 그쵸? 그건 거 아니고 실패한 거야, 이거. 실패한 치료잖아. 근데 이런 말을 했으면 또어사들이 내보고 달라들라. 그 다이어트는 뭐, 어사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쵸? <웃음> 자, 그래서, 이 비만인, 비만을 우리는 어떻게? 또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지 비만이 다이어트는 절대 되지 못한다. 내가 어떤 데 보게 되면, 어느 뭐, 병원 홈페이지 보게 되면 어 그냥 다이어트 해놨다 다이어트가 어떻게 살 빼는 걸로 딱 만들어 놨다 그지 봤죠 어사가 이렇게 하는 나라 세상에 어디있노 이 다이어트가 우리가 사진을 찾아보면 이 식이요법 아이가 그지 다이어트는 굶는 것이 아니라 먹는 거라는 거다 먹는 거 다이어트는 굶는 게 아니고 먹는 거야. 그런데 어사가 먹는 것인데 우리는 어떻게 해? 굶으라고 하면 이게 되겠나.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논리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그 우리는 정말로 하, 잘못된 것이 너무너무 많다. 누군가따나 그런 거는 어사협회에서 제동을 그래야 돼. 자존심이잖아. 어사협회의 자존심이잖아. 의사가멍터리를 빼갖고, 뭐, 굽는 것을 다이어트를 하고, 살 빼는 것을 다이어트를 하고, 이렇게 막 호도하고 하는 그런 의사들이 있으면 저 자기들이 자정해갖고, 그, 재정을 그래야 돼. 그지? 당연히 그거는 어사의그이 먹는 것을 갖다가 굽는 걸로 이렇게 둔갑시켜갖고뭐돈 버리면 눈이 멀어가지고 하면 안 되지. 어사들그런안 돼. 다른 사람이야. 그러더라도 뭐 어쩔 수 없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다들 자기들은 아니잖아. 그래서 다이어트는 뭐고? 먹는 거 무조건 먹어야 되잖 그러면 먹을 때는 어떻게? 인간은 어떻게 담가 놨겠나? 어떻게 태어나게 만들어 놨겠나? 인간은 시도 때도 없이 먹는 것이 그 인간이란 말이야. 그러면 다이어트는 뭘까? 시도 때도 없이 먹어야 되는 것이 다이어트지. 많이 먹으라는 것은 아니다. 시도 때도 먹을 는 그것은 다이어트그 내가 한게 아니고 인간은 애초부터 시도 때도 없이 먹으라고 만들어난 거고 그렇게 태어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이어트라는 것은 무조건 먹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시도 때도 없이 먹어야 돼 그러면 시도 때도 없이 먹는데 해가지고 저 다이어트 요요현상 생긴 사람보다 더 살이 찔까? 절대 안 찐다 이말이야 누구 말잖나 어떻게 많이 먹는 사람은 덩치가 크겠지 왜 많이 먹는 사람이 덩치가 큰지 알아요? 응? 아니지 많이 먹는 거는 당연히 크게 돼 있다 덩치가 왜? 위를 이그만큼 고무풍선을 갖다가 뱃속에 이그만큼 열어았는데 어떻게 안 크겠노? 위장을 이만큼 켜놨는데, 풍선을 이만큼 만들놨는데 생각해봐요. 풍선을 이만큼 이 안에 열었는데, 왜안 찌겠노? 생각해봐요. 우리가, 뭐, 키가 얼마니까? 이제, 한번 또, 흉을 좀 봐야 되겠다. 키가 얼마니까? 이? 체중이, 얼마인지 정상체중이. 그것 좀 웃기는 이야기다, 그것도. 그것이 우리는 정상적인, 그, 뭐고, 체중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거 하게 되면, 전부 다 고란 사람들 밖에 없다. 배짝 말란 사람들 밖에 없다. 뭐, 방송국에는 우리 연예인에 굶어가고살 빼는 거 있잖아. 뚱뚱하면 안, 이거 뭐 조명발이 안 받아가지고, 그지 그런 사람들이야, 어떻게 없지만, 뭐. 우리는 그 정상 체중에 가려면요. 우리나라 몇, 몇 프로가 가겠노? 전부 다갈데 밖에 없다. 우리. 우리, 그원 장님 수준은 정상체중이 되겠지만, 나머지는 정상체중, 어, 변사님도 그렇겠네. 변사님은 워낙 뭐, 아무것도 그렇지만.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다이어트와 이 식이법보는 철두천예한거요 그런데, 이 비만이, 가장 중요한 것은 비만이, 비만 부위를 고려해봐야 된다. 어디에 비만이 생긴지. 사람이 전부 다 똑같지 않다는 것이다. 자 예를 들게 되게 되면 게되 우리가 한1 0 k g 정도 살이 찢다고 하게 되면 어떤 사람은 어깨가 이렇고 어떤 사람은 가슴이 이렇고 어떤 사람은 배가 이렇고 어떤 사람은 다리가 이렇게 먼저 늘어난다 이 말이야. 살을 빼서 보면 살 빠지는 부위가 별도로 있어요 그쪽부터 먼저 빠져야만 다른 데 빠지는 거야 그치 막 처음부터 이렇게 날씬한 사람들은 괜찮은데 살이 이렇게 살 빼는 사람들 보게 되면 먼저 살이 빠지는 부위가 있어요 그런데 얼굴에 살이 많이 찢어가지고 얼굴에 살이 많이 빠지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 퉁퉁한 살이 얼굴이 헉 멀쑥한 사람이 살을 좀 빼버리게 되면 완전히 이렇게 쪼그라질 뿐이다 이 말이야 쪼그라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어떻게 배에 살을 빼야 되는데 이 다리에 살이 빠져가지고 이 건강을 해치는 사람도 있다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이 부위증금을 잘해야 돼 비만관리에는 무조건, 이 어떻게, 해? 살찌는 부위와 살 빠지는 부위를 우리는 체크를 해야 돼. 그걸 안 하면 건강을 유지할 수가 없어. 자,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한번 보자. 정상적인 사람이 이, 이런, 이런 포으로돼 있다고 가정해 보자. 그치? 그러면 여기가 살이 나는 좀 가작이 많다. 그러면 이 사람의 체지는 이것이 먼저 빠지는 게 아니고, 얼굴에 먼저 빠지고, 다리에 먼저 빠진다고 하나 보자. 그러면 이거 빼락하면 이게 다빠지야 이게 빠지겠지? 이게 다빠지야 빠진다. 저런 식으로 다이어트하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지. 그럼 이것은 약물, 약물에 의해서 주로 빼겠지, 저거는. 이거는, 그러면 사람은 건강을 다버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것만 다이어트 해야 하는 거야. 그치?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이것을 우리는 해야 돼. 그러면 우리가 나이에 따라서 우리는 여러가지 여인이있겠지 풍선을 많이 이어놓으면 이거 뭐 배가 많이 부를 것이고 많이 먹게 되면 그렇지만 우리는 이 부위를 점검을 해서 이 비만을 테스트 해나가는거예요 비만 테스트 그러면 이 비만 테스트는 우리가 처음에 보게 되면 애기 때 보게 되면 우리 대충 감정을 할수 있어요 엄마가 음식을 다 주게 되게 되면, 애기 모습이, 어떻게, 중고등학교만 딱 하게 되면, 이 애가 어떤 식으로 클 것인가가 대충 포가나요. 자, 살이 많이 붙을 것인가, 아니면 살이 빠지더라도 이게 골고루 빠질 것인가, 아니면 한 부위가 집중적으로 이렇게 비만으로 올 것인가를 엄마들은 다 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우리 골고루 왔다가 골고루 빠지는 사람들은 좀 비만이 돼도 괜찮아. 살이 통통하게 찌가지고 뭐. 그러면 키가 쑥 컸면 또낮아해지고 이랬는데 한쪽에만 극단적으로 이렇게 비만이 오고 튼튼하게 되어이면 비만 관리 잘해야 돼요 음식 조절을 그때부터 해줘야 되는 거야 엄마가 해줘야 되는 엄마가 그거는 지금 까지 모르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만 해준 거지 그래서 이 부만 부위가 이 비만을 관리하는 결정적인 그거예요 그러면 일단 우리는 어떻게 이 타고난 체질을 우리는 분석을 해야 되겠지. 그치? 그러면 이 부위, 살찌는 부위를 우리는 점검을 해야 된는데 그치? 그런 뒤에 우리는 뭐 살을 빼든지, 뭐 다이어트를 하든지 이런 것을 해야 돼. 그렇게 우리는 살 빼는 것과 다이어트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앞으로 이런 체질을 가지고... 체질을 가지고 우리는 체질 다이어트법, 체질 비만 관리법, 이거다 이. 이것을 우리는 완수다부터 풀어주게 됐다. 풀어주려고 한다는 거다 이. 그래서 우리는 예, 살 빼고, 자, 자기 몸매 관리하고, 이렇게 할수 있도록 우리는 체질 식이요법을 가르쳐 주는 게 있다는 거다. 그러면 예를 들어 보자고요. 굶어서 하는 거는 결국은 나중에 병이 들어요, 병이. 누구 말 때는 골이들 거다, 이 말이에요. 그지 자, 그래서 이런 단계, 단계별로 우리는 이런 한 100페이지 정도가 되는 이 레포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한 장에 책을 탁, 책을 딱넣게 그대로 해라는 거다. 이. 자, 이 속에는 우리는 어떻게 해? 내가 만일 살을 빼고 자할 때는 우리는 가장 먼저 1단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다이어트를 하기 위한 몸 만들기가 있어요 우리는 살을 빼기 위한 이 다이어트 몸을 만들어야 돼 식이요법에 따라가지고 어느 부위가 살이 찌고 어느 부위가 살을 벗고 이 식이요법에 의한 이런 그몸 관리를 할수 있는 이 단계를 만들어야 돼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사람은 다이어트를, 그러니까 뭐, 살 빼기를 처음 시작한 사람은 한 2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이건 자기가 알아서 해, 관리를 해나가야 돼. 그래 놓고 이제 살을 빼는 거야. 자, 그러면 2단계 가서는 약으로 빼든지, 굶든지, 운동으로 하든지, 그제? 우리는 보면 약으로 해결한, 약은 적방이다, 그제? 우리가 지금 식욕을 감퇴시켜. 일단 굶게 만드는 거야. 약을 쓴다는 것은 지금 대부분들의 그 다이어트 약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전부 다 식욕 억제제 야 그지? 맞나요? 자, 그러면 여기에 식욕 억제제에다가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 보면 대부분 다 설사 약이다 소화 안 되고 그냥 막 어? 갖다 버려버리고 먹었다 하더라도 갖다 버리버렸어 이거는 우리가 별로 바람직스러운 것이 못돼 그런데 극단적인 경우에는 필요로 하겠지만 그 다음에 우리는 운동하는 방법 그지 가족히 운동을 해갖고 살을 빼내는 방법 이것이 우리는 2단계 방법이에요 그지 그 다음에 우리는 3단계 방법이래 3단계 자 우리는 살만 빼면 많하느 뭐 말이야 이제 살을 안 찌도록 해야 된다 그지 그러면 살 빼기 위해서 굶기는 굶었는데 그러면 영원히 굶고 살아갈 수 있는 이게? 영원히 굶고 살아갈 수있느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는 살이 안 찌도록 우리는 체질식이요법으로 해야 된다. 이제 완전히 몸이 정착될 때까지, 네? 완전히 몸이 정착될 때까지는 그렇게 요요 현상이 없는 이것은 하는 것은 요요 현상이 요요 현상을 제거하기 위한 방편으로 하는 거야. 무조건 이야기 좋다, 저이 좋다, 막, 그거, 그거 하면 전부다그약먹딱 하면, 다이어트가 다 되고, 날씬해질 것 같으면, 우리는 뭐, 다이어트 살찐 사람 아무도 없게. 뭐, 자동적으로 다될 거면, 그거 뭐 어쩌면 하겠나? 그치? 그, 인간은, 인간의 행복은, 뭐가 제일 행복할까요? 먹을 때 제일 행복하대. 그래서, 누구말따나, 어? 이 국민들만 먹고, 잘 먹고, 잘 살게만 해주면, 이거 뭐, 그 나라가 최고 행복한 거잖아. 그치? 모든 사람이 잘 먹고 잘 산다면 그게 최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4단계는, 우리는 살은 뺐는데, 우리는 그러니까 이때 살은 뺐지만은, 몸매가 별로 안 좋은 게 있어요. 그치? 살을 빼기로 만빼는 한데, 어딘데 보면, 우리가 저는 원천적으로 빼대가 굵다 이거는 별로 아니다 살 빼봐 살 빠지고 나면 똑같아 뭐 덩치가 큰 사람하고 키큰 사람하고 골격이 큰 사람만 좀 크지 나머지는 막그 차이가 얼마 안 된다 그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제는 우리는 체형관리 다이어트를 하는 거다 저번에 우리는 이 체질식요법을 보게 되면 내가 꼭 살찔 부위에, 살찔 부위는 그와 관련된 장기가 힘이 가장 강하다고 하는 거다. 그 장기가 힘이 강하다고 하면 어떻게? 음식을, 그런 음식을 좋아하게 된다. 이거는 순문이다이 말이야. 그런 음식을 선호하게 되고, 그런 음식을 좋아하게 되고, 그런 음식을 많이 먹게 되는 거야. 그러면 또 살찌는 거야. <웃음> 그러면 이것을 체질 분석을 해가지고, 내가 살을 많이 찌는 부분을 방지할 수 있는 식단이 만들어지잖아. 여기서 다이어트가, 이제 식이요법이에요 여기까지는 식이요법이지만은, 여기서부터는 우리는 식단이라는 거다. 식단. 우리는 먹는, 먹기 위해서 사는 거야. <웃음> 그치? 안 먹으면 또 죽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식단이라는 것은, 특정 부위가, 특정 부위가 살이 안 찌도록 식단을 조성해서 먹는 거야. 좀 괴롭더라도. 그러면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여기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음식이나 음식으로 해결하는 방법 하나 있고, 여기는 체질차라는 것이다. 체질차. 우리는 물을 먹어야 되는데, 다이어트 할 때는 물만 먹은, 물만 많이 먹는다 해갖고, 몸에, 물을 자꾸 먹으라 했잖아. 우리 몸이. 그래서 가사하게 물만 먹으면 안 돼. 그래서 물은 먹어야 되지만은, 물을 먹으면서 내 체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이다. 차나 이것이 뭐, 차라리 해서 무조건 녹차 먹으라는, 이게 아니더니 말이야. 차에는 종류가 우리가 어떻게 해요? 크게 분류하게 되면 다섯 종의 차가 있어요. 다섯 유형의 차가 있다면. 그러면 내가 먹는 데서 다른 사람인데 그 차가 내는 데 유효한게 아니라 내인데 유효한 차다말이야내 몸에 이, 이런 차를 물 대신에 이런 차로 해결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체형 유지하는데 하나의 식단법으로서 아주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어 차로서 우린 대신 물을 마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차로서 우리는 대적을 하는 거야 자그 다음에 우리는 다섯 단계에 우리 일반 사람은 이 정도만 하면 우리는 별 문제가 안돼이 정도만 하면 되는데 우리는 나중에는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젊은 사람들은 이 몸매 관리가 대단히 중요하다 체형 관리와 몸매 관리는 우리는 완전히 다른 거야 <웃음> 체형 관리와 몸매 관리는 우리는 다른 거다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우리는 약손 같은 게좀 많이 있지, 그지? 내가 이제 오만 거까지 다, 다 푼다. 약손 해갖고 이렇게 막 잡고 안매갖고 고치게 되면 얼굴이 뚱뚱한 사람이 좀 줄어들지? 그리고 어떻게, 요런 데 피부가 그거 하게 되면 침으로, 하나가 칩, 칩 처방이 있어요. 이 주름도 침 처방을 한다, 이 말이야. 다음에 말잘 들으면 내가 방법 가르쳐 줄게. 그러면 이런데, 어떻게, 살을 빼가지고, 이런 거는, 뭐, 날씬하는 날씬한데, 얼굴에 유달리 그런데, 이걸 갖다가 그냥, 이무적으로 막 눌린다 해갖고 되는 거 알겠지, 그지?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손이 처방이라는 것이 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것은 전부 다 침으로 해결하는 거야. 몸매 관리는, 최종적인 몸매 관리는 침으로 하는 거야. 이 약손도 필요하긴 해. 마사지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게 좀 줄어들고 모양새가 좀 찔쭉하게 보이기도 하고 이런 거지만 여기는 우리 몸매 관리에는 결정적인 우리는 기치료다 기운을 기치료라는 것은 그나마 장풍치료가 아니고 침으로서 장기의 기운을 조절을 해갖고 침으로 침으로 장기의 기운을 조정을 해갖고 이 모습을 이제 몸매를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 발이 이만큼 큰데, 이걸 줄일 수는 없잖아요. 그지? 그럼 발이 어떻게? 조금 커져라도쭉찝하면 크게 안 보이겠지. 이렇게 뻥뻥하면 발이 얼마나 크게 보이는, 그지? 이런 방법으로 우리는 이 치료하는 방법. 이거는 우리는 어떻게? 이 장풍이 아니라, 이 기, 치료에서 장기의 기를 우리는 풀어서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이런 단계로서 우리는 비만 진단을 하게 되게 되면, 우리가 이런 레포트가 논다 그랬지. 거의 100페이지에 관련되어 있는 이런 레포트를 갖고, 거기에서 차근차근 진행하는 거야. 자, 1단계부터 이것만 갖고 차근차근히 자기가 스스로 해도 자기는 충분히 한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리지. 바쁜 사람은 뭐 한다. 내 몸도 안 만들어 놓고, 굶어 보면 어떻게 다이어트 한다고 해두면, 나중에는 결국은 요요가 되는 거야. 요요? 그러면, 그 요요 오는 거는 다이어트, 살빼기 다이어트를 하지 않은 것보다 더못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건강도 버리고 질병도 오게 만들고 신체적 장애도 만들고 여러 가지 고역이라. 그래서 이 다이어트는 어떻게 우리는 최대한 생활과 먹는 거와 이것으로 해결하는 거야요 이것이 우리는 순수하게 이 다이어트를 하는 거예 그래서 앞으로 이 다이어트가 인기가 좋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먹을거리가 많다 각 분야별로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